쟤0아이면1이면1 0끝났어1 0면이거1어 뭐? 이패 샀어 말파. 말이면이면1이겨 진짜? 근데 상대 잭스이너이길걸0이면이면1 0이이는이이면 오늘 면면이이 이거 네, 나 벨트 올리고 얼건이랑 태블망 바로 올릴게 뭐라고요? 비하이 형님? 벨트까지만 올리고 얼건이랑 태블망 올린다고요 한말하지마세요 요가 붙었는데 어떻게 반말이야 이게 하너 <웃음> 바보지? 그래 화를 내 그냥 그렇다고 하면 되지 이러고 이러고 저렇게 저렇게 너 바보지? 농선낭비 아닙니까? 아 유튜브 알람 6개 왔어 계속 지워도 계속 나와 오오 오, 오. 유튜브 알람이 계속 오는 남자 구독알람이야 뭐뭐 구독알람? <웃음> 구독했다고 알람 온 거야? 구독한 사람이 영상 올렸다고 알람 온 거야. <웃음> 역시 먹기 여비구만. 순 식간에 넌 여성 대머리 기업너 <웃음> 말이 요즘 너무 심해. 정말이 그 아니야? 아니냐고. 엄마한테 다 이럴 거야. 이러지 말라고. <웃음> 다 이를 거야. 이러지 말라고. <웃음> 내 맘이라고. 일른면 일른 보라고. 일른 일룸보 보하겠다. 나 고자질쟁이야. 고자라고. 뭐이 자식아? <웃음> <놀람> <놀람> <놀람> 봐봐, 내가 엘리스한테 필량 보여주니까 좋아하잖아. 음. 그럼 이제 엘리스가 바텀 가서 따도 내 덕인거야 어? 인정하냐고 너내엘리스한테킬 줘서 엘리스가 기분이 좋아서 갱을 가는거라고 이제부터는 너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마 너 아직도 3렙이지 <웃음> 혼자 라인 다 먹는 애가 둘이서 다 먹는 애가 둘이서 먹는데 레벨 당연히 낮지 혼자 못때놔도 아, 킬당 아, 아. 못때냐고 못봤어 못봤어 이봤랩차이 안보이냐고 다 지금 5분에 6분에 야 뭐야 인연, 4랩은 뭐야 2년 인니, 29개 주제 야이 두잉이 <웃음> 야 이거 킬각이다 킬각이다 말팔 때 킬각이다 점화 점화석 점화 대신 점화석으로 붙여 그냥 바보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저자식가 자꾸 나 망할까 <웃음> 너 바보지? 아버다 어떨 건데? 아버라 아버지? 정글 차이 <웃음> 리신이좀 잘해. 그러니까 정글 차이지. 그래, 리신 잘해, 자착을 다. 당구나 먹어라. 이 똥과 주시야. 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근데 저 탈진이 왜 걸었구나. 탈진 왜 걸었지? 저마인 줄 알았나? 저마이도 지금 왜 걸었지? 텔폰 줄 알았나봐. 어 미포한테 텔탄 거야? 응. 음. 최선을 다해서 밀어주는 엑스레보스입니다. 내가 더세 임마. 이 안다. 못 잉다니까 이제 내가. 페이코도 저건 죽어. <웃음> <웃음> 저걸 살려면 나 정도 해야 돼. 너가 페이코보다 말도 잘해. <웃음> 인정하지 마. 고양이 때려. 고양이 때려. 뭐라 했냐? 고양이 때렸다고. 뭐라 했냐고? 고양이 때렸다고. 와드 와드 고양이. 고양이를 왜 때리냐고 그러게... 아니 때려달라고 거기 가만히 서 있는데 어떻게 안 때리냐? 어, 아, 어르신 또 왔어. 어, 궁궁궁궁궁궁궁 뚝뚝 뚝뚝 뚝뚝 뚝이 뚝뚝 뚝고 뚝뚝 뚝나 이, 뚝 뚝뚝 뚝 나이스. 저 전령 도와줄게. 전령 레이얼. 안 쳐? 전령 안 먹는데요. 이즈는 여기고요. 해야 될거같네요 이제. 미녀한테 타지. 리즈는리진데리진데리진데리진데리진데 리진 리진 여기 있네. 에휴, 또잡 잡으면, 잡으면 나쁘지 않아. 전령 있어서 좀 자리를 지켜야 될것 같아요. 그리 몰래 세뱃 먹으면 눈치 못 채겠죠. 누가 봐도 제놓고 먹고 있는데요. 괜찮으세요? <웃음> 말파는 기어 아 마. 기어도가 왜 뒤지가 영어로 나와? 기어도가? 기분 나쁘라고, 나쁘라고 저러네. 기어도가가 뭐예요? 기어를 안한했요 기어로 그냥 아, 머리로. 기어. 기어. 야, 근데 그 오, 올방 가면 올방 가면은 읽것 같아 지금 보시면은 리진이 또 계속 내줘 가주고 있거든요, 지금. 음. 아까도 제압골 나, 나한테 1000원 주고. 네. 들어오게 해 그냥. 잡으면 이득인데? 리시끄럽 잘한다. 야너 뭐해? 이거 얼심 가고 가갑 가면 안 죽겠지? 엘리스가 음. 막 엄청 못한다기보다는. 그냥 정글 차이 수가 세긴 한데 리슨이 더 세요 뇌절 아니 이거 이거 아니 와 저거 와저 진짜 하지마하지마 하지마 때가... 아, 사람 뒤하지마뒤에뒤에뒤에뒤에뒤에뒤에뒤에뒤에뒤에뒤에뒤에뒤에뒤에뒤에뒤에뒤에 <웃음> <얘 뭐래? 웃음> <웃음> 검정티. 여자가 나한테 궁 잘못 누르면 좋겠다 네 이겼어 바로 여기서 뭐해? 몰라 <웃음> <바론>. 이게 낚시야? <웃음> 혹시 바로 <바론> 낚시인가? <웃음> 이게 낚시라고? 누가 봐도 보고 있는 눈인데어 보고 있는 것 같긴 해 얘네는 어디가 상대는? 여기 시야는 먹었어? 바론? 바론 바, 바론 시야는 혹시 뭐 먹은 거야? 내가 발원 시야도 안 먹고 지금 <웃음> 여기 데리고 <테이크> 간 <한> 거야? <웃음> 저기 와딩이 어쩌려고? <웃음> 와딩이었네 심지어. <웃음> 레전드 너무 재밌고 나 방어력 645거든. 설마 이래도 645? 사영 먹으면 모르겠지? 절대 안 지니까. 오늘 어, 멀버팅 재밌다. 탱커가 재밌어. 재미없어. 재밌어. 너너너 너, 너, 리신 한테 원컴 당하지? 나 야야 내삼 분의 일도 안나 딜안나오잖아 그래도 너딜안나오잖아나딜딜큐 나 뭐, s i 한 요만큼 들어가거든. 이 벨트 때문에 딜좀 나온다고. 얘 뭐냐고 거지, 이번엔? 아, n i a w I have to do it. I have to do it. I have to do it. I have to do i 잖아 이번에도 너무 do it. 잖아 이번에도. 너무 리는아직보시이네그싸 먹지야. 아니 저건 보. 부... 아니 너무 억지로이라억지로이러어 억지로 먹을라 그래. 왜 처? 억지기 아니 억지기는 확실하게 나갔는데 바로는 확실하지가 맞춰라려고. 그렇지. 데트가데프 이거 내꺼야 안돼 그치 저 잡아.. 아안돼야너빼야너 아, 너는 빼 이거 안돼 이거 집 막아야 돼그거 내가, 내가 갈거 내가 막 순삭돼서 막잘릴 일은 없긴 하거든 리신 노플이거든 살아보긴 할 거거든 나 있어요? 네가 먹는 게 나죠 쟤네 왜 싸우고 있어? 멕치나 쟤네? 좀 무린데? 쟤네? 그니까 안 돼. 이거 계속 계속 계속 됐어. 나이스 바로 못 먹고 이러면 또못 들어가긴 하는데. 와 역장 크게 봐. 나나 하나 받나 하나 봐. 그지? 어 잡아보자. 어. 리진 또 내절이 크네. 어? 리진 또 내절이 크네. 어? 어? 어? 리진 이 크네. 았다 제역장크 o 보실래요 어, 이렇게 h 만 h e r e Okay, j u m a w 패시브 맞다. 왜 a t 내쉬 올 n condom there? We put it. Ah, double it. It's a good o 할만해 h What do you know? I say, You're up. I'm a b 이거 I'm a b 는거 i 이거거든. y I'm a boy. I'm a boy. I'm a boy. I'm 싸웠나? 그랬을 수도 있어. 약간 플레이가 초반이랑 좀 많이 달라졌어. 완전 그렇죠. 네, 던졌어 그냥. 아 빨리 들어와 나면.